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전호준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피부관리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롤프 스킨큐어 3종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솔루션입니다. 짧게 롤프 스킨큐어. 어, 제가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무대 화장을 많이 하고 또 이제 무대의 강한 조명 때문에 제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좀 예민해졌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제 지인이 이거, 이 제품을 추천해 줬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흡수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그 동안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동안 펩타이드는 안티에이징의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그거는 콜라겐과 엘라스텐의 합성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 우리 피부에 굉장히 안티에이징을 도와준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 네, 중요합니다 어, 제가 설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여기서 설명 그만하고 제품을 간략하게 사용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롤프 스킨큐어 앰플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고농축 브라이트닝 앰플이 들어있어가지고한 번만 사용해도 즉각적인 피부 개선과 피부톤 개선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쁘죠? <웃음> 제가 30대라 그런지 사실 주름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해 본 결과 이런 팔자주름 그리고 눈가주름이 많이 개선된 걸볼수 있었습니다. 어, 본인이 굉장히 바쁜 회사원이다. 또는 뭐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발라도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스킨큐어 앰플입니다. 뚜껑을 먼저 여시고요. 네, 이 아래쪽에 누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눌러서 하면 되는데 제가 먼저 얼굴에 테스트하기 전에 제 손등에 먼저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겨울이라 좀 많이 건조해진 편이거든요. 제가 한 방울만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어, 된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비포 지금 이게 애프터 보이시죠? 네, 아 촉촉해 광이 나죠 광이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얼굴에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는 이렇게 먼저 제가 오른쪽만 한 방울만 살짝 떨어뜨려서 자다된것 같습니다 자 비포 애프터 자 다시 한번 비포 어때요? 광나죠? <웃음> 이 제품에는 이제 어, 분자가 상당히 작아서 진피층까지 아주 빠르게 흡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짜란 자두 번째 제품은 롤프 스킨큐어 에센스입니다 짠 어우 이쁘죠? 너무 고급스러워 자 제가 이 제품을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이쁜 거?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손등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하, 너무 촉촉해요. 너무 촉촉하고 진짜 너무 부드러워. 이거는 뭐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만 너무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자, 어때요? 이게 펩타이드 성분이 있어서 투명하고 생기있게 일단 좀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오일이어서 이게 피부 표면에 막을 형성해 준다고 합니다. 촉촉해요. 제가 이거를 얼굴에 한번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는 좀 많이 발라야 되니까 두 방울 정도 두세 방울 해서. 이게 수분이 진짜 느껴지고요. 이게 수분이 증발하는 거를 막아주고 수분의 결력을 높여 주고 아, 윤기 있죠. 어때요? 광나요? 네. 이렇게 에센스만 했는데도 너무 촉촉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롤프 스킨큐어 크림입니다 짠! 어, 이게 아시겠지만 롤프의 전체적인 제품 패키지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 제품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어, 혹시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이게 스파출러라는 건데요 이게 들어있고 보니까 이 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뜻합니다 손등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해서 음. 와 느낌이요 너무 쫀쫀해 향이요 약간 무향 같은데 어 약간 좀 기분 좋아진다? 약간 그 정도의 네. 느낌이에요 아 향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 크림을 얼굴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림이요 진짜 뭐라 그럴까 어, 너무 쫀쫀해요 이 안에는 그 핵심 성분인 동안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서 제 피부를 촘촘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피부를 어렸을 때의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준다고나 할까요 와 어, 이건 진짜 제가 말로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어때요? 어려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건 한 가지 꿀팁인데요 집 앞에 외출할 때 어, 간단히 간편하게 어디 나갈 때 짠!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이 비비크림과 롤프의 만남인데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롤프 크림을 한 살짝 덜어주고요 비비크림을 살짝 짜줍니다 비율은 뭐한 1대1 정도의 비율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지금 반반인 거? 이거 두 개를 제가 섞어 보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죠? 롤프가 굉장히 발림성이 좋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비크림이 갖고 있던 것보다 살짝 묽어져요. 그래서 아마 바르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크림이랑 비비크림만 섞어서 발라도 피부에 광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연애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다된것 같아요. 어때요? 한 가지 꿀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요. 세 가지 제품 다 전체적으로 발림이 좋고 순해서 어, 자극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피부는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좋은 제품과 함께한다면 더 좋겠죠. 롤프 스킨큐어 3종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솔루션 아 너무 기니까 롤프 스킨큐어 3종으로 꾸준히 관리하시길 강력히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동안 피부로 다시 태어나세요 롤프 하세요